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자, 제가 영상편집 강의를 하다보면 p i p 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드린 적이 있습니다. p i p 는 사진이나 영상 위에 또 다른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는 것인데요. 이 p i p 역시 모바비에서 오버레이라는 기능으로 활용해서 모바비의 특징답게 아주 쉽고 직관적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버레이라는 기능을 활용하시면 단순히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는 것 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는 이렇게 아주 다양하고 쉽고 간편하게 만드실 수 있고 수동으로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드실 수 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고 헷갈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를 보시고 여러분들도 오버레이 기능을 활용해서 재밌는 영상을 많이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 컨텐츠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모바비를 실행했습니다.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버레이에 대한 개념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오버레이의 뜻을 해석을 해보면 더씌우다 덮어쓰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모바비에 접목을 시켜보면 사진이나 영상 위에 또 다른 사진이나 영상을 더씌우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앞서 설명드린 PIP가 모바비에서는 오버레이란 이름으로 지칭만 바뀐 거고 하는 기능은 사진이나 영상 위에 또 다른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거나 더씌우는 행동은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이 클립도 오버레이가 되어서 더씌워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클립을 지워볼게요. 지우면 지금 이렇게 비어있는 클립이죠.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이 공간에 새 프로젝트라는 이 클립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더씌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버레이 들어가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여기에 검정색으로 지금 배경이 되어 있죠. 이 배경이 실제로 검정색이라서 검정색인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나타내는 색깔이 그냥 것 뿐입니다. 이 공간 위에 이 오버레이를 더씌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영상을 또 하나 더 씌우게 되면 이 위에 또더 씌우게 되는 거고 두 개, 세개 이런 식으로 해서 1번 트랙, 2번 트랙 점점 레이어도 많아지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버레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오버레이는 사진이나 영상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저는 오늘 동영상으로 예시를 들어드릴 거지만 사진에도 적용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렇게 클립이 하나만 있어서 레이어도 하나만 있을 경우에는요. 먼저 클립을 선택을 해주시고 도구창에 들어가서 비디오 편집에서 오버레이에 들어가줍니다. 그러면 은 소스가 있습니다. 편의상 소스라고 하겠습니다. 딱히 이름이 없는 것 같아서 모바비에서 제공하고 있는 10개의 소스가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 이렇게 점선으로 지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고 위치를 조절하실 수도 있는데 이때 주의하실 게 여기 양옆에 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줄이거나 위아래를 잡고 이렇게 줄이면 보신 것처럼 영상이 찌그러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각선으로 잡고 이렇게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화면에서는 보고 계신 것처럼 오버랩인데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면 제일 첫 번째 그림 속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 화면이 정석 PIP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화면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나와서 설명하는 영상이라든지 그럴 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 옆에 로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그맣게 나와가지고 워터마크라든지 뭔가 또 보여주면서 설명할 때도 사용하실 수 있고 역시나 이 부분은 사진에도 워터마크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버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꽉찬 화면인 거고요. 그림 속 그림, 로고 이 오버랩 세개는 이렇게 크기 조절, 위치 조절 모두 가능합니다. 로고도 그렇고 그림 속 그림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가능한데 왜 이렇게 만들어둔 거냐면 그냥 내가 굳이 이렇게 조절할 필요 없이 딱 누르면 되게끔 편리하게 만들어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럼 이제 소스들을 확인해보면 이 옆에 두 개는 왼쪽 오른쪽 2분할을 할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왼쪽 오른쪽 2분할을 하실 수 있는 거고 그 밑에 있는 소스들은 위아래 2분할입니다. 위아래. 그리고 나머지 세 개들은 3분할할 때 사용하는 소스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오버랩으로 되어 있을 때랑 이 소스를 사용해서 분할을 화면 할 때랑 약간 조금 다르죠. 이렇게 분할 화면이 되어 있을 때는 대각선으로 조절이 안 되고 이렇게 좌우로밖에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이점잘 기억해 두시고요. 영상을 하나 불러오는데 이때 또 주의하실 게 아까 처음에 이 영상이 하나만 있을 때는 이렇게 클립을 선택을 하고 도구장이 들어와서 비디오 편집에서 오버레이에 들어왔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분할을 하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더 이렇게 올리게 되면 바로 점선이 생기면서 이런 식으로 위치를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런 식으로 놓고 작업을 하다가 자막 작업이라든지 필터 넣는 작업을 할 때는 이 클립을 선택을 하고 화면을 선택을 해도 점선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오버레이 기능을 사용하고 싶으시면 반드시 도구창에 들어가서 오버레이를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전에 보시면 지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1번 트랙 위에 또 하나의 클립을 가지고 덮어 씌워놨습니다. 여기 화면에서는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 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줄여보면 이렇게 한 개, 두 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 클립을 선택을 하면 이 부분이 이제 1번 트랙 레이어인 거고요. 그 위에 2번 트랙을 하면 여기 위에 더 씌워져 있는 오버레이는 2번 트랙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같은 영상 뿐만 아니라 다른 영상이나 다른 사진들도 이 위에 이런 식으로 적용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분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할을 할때 헷갈리시지 않게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게 내가 먼저 영상 클립을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선택을 하고 이 영상은 내가 왼쪽에 나오게 하고 싶다고 하면 왼쪽을 클릭을 딱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왼쪽에 나왔죠. 만약에 근데 오른쪽에 나오게 하고 싶다 하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두 번째 클립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왼쪽에 이렇게 절반에 똑같이 이 분할을 하고 싶다고 하면 왼쪽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분할을 할 때는 클립을 선택을 하고 선택한 클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보내고 싶은 위치로 이렇게 소스들을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클립을 선택을 하고 왼쪽을 눌러서 왼쪽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는 점선이 없는데 왼쪽에는 이렇게 점선이 생겼죠. 이렇게 점선의 유무를 확인을 해가지고 몇번 클립이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선이 되어 있을 때는 아까 여기 수동으로 하는 거랑 다르게 이런 식으로 좌우로만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내가 분할하고 싶은 만큼 이 영상의 레이어를 덮어 씌워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오버레이 자체의 개념과 모바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스들로 만드는 거였고요 그 다음 은 이제 수동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동으로 만드는 방법은 이세 개를 활용하는 겁니다 어떤 걸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예로 화면 4분할을 설명을 드리면요 이 레이어도 4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클립을 복사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지금 이 미리보기 창 화면에는 보시면 하나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줄여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화면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분할을 하는 방식을 알려드릴 건데 방식은 똑같습니다. 내가 먼저 보내고 싶은 클립 먼저 선택하시고 보내고 싶은 위치를 정해줍니다. 그럼 첫 번째 클립을 선택을 하시고 난이첫 번째 클립을 4분할 중에서 여기 오른쪽 밑에 두고 싶다고 하면 이 상태에서 바로 그림 속 그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그림 속 그림이 바로 이 화면에 정확하게 4분의 1이 되는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두 번째 클립을 선택을 하시고 난이두 번째 클립은 왼쪽 밑에 두개 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두고 옮기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중앙이 맞춰집니다. 이 4분할 할때 이쪽 네모 있죠? 이 부분으로 이렇게 4분할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맞춰서 이렇게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세 번째 트랙을 선택을 하시고 나는 이 트랙을 4분의 1로 만든 다음에 왼쪽 위에 두개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딱 맞춰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트랙은 그럼 이제 빈 공간은 하나밖에 없죠?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그림 속 그림 4분할을 하시고 오른쪽 위에 이렇게 두개 하고 싶다 하면 이런 식으로 두면은 4분의 1로 이렇게 중앙선이 잡히면서 이렇게 4분할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요.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수동은 이런 식으로 내가 크기를 맞추거나 조절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번외의 경우도 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픽셀스에서 임의로 가지고 온 거고요. 사진으로 예를 보여드린 거지만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찍어놓은 영상이나 사진이 비율이 맞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공간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딱 정중앙에 맞추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보면 지금 완성을 해도 여기 검은색 공간이 생겼잖아요. 이럴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필터에 들어가셔서 수직 채우기로 만드셔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도 있고요. 하나의 방식은 이렇게 고정된 이분할을 사용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오버랩이나 이런 그림 속그림 알려드린 것처럼 수동으로 맞춰주셔야 됩니다. 크기를 그 이렇게 옮기시고 사진을 키우신 다음에 이렇게 두시고 그 위에 클립 다시 선택을 하시고 다시 오버랩으로 누르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버레이로 할수 있는 변수 상황까지 다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